이세 가지는 분명히 다른 보험입니다 간병인 네. 지원 보험은 가장 보상 범위가 넓습니다 뭐 젊은 연령층에서는 간병인지원 보험 필요 없다 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나 필요하다 그래서 네. 가입하는 것을 내가 추천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약간 회의적이긴 해요 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치매간병 전문가 강민영 팀장님 모시고요. 저희 치매간병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영 팀장입니다. 최근에도 이 치매간병 문의가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음. 어, 그만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음. 가입하신 분들은 많은데 제대로 가입하신 분들이 없다. 음. 어 이런 이야기들이 가장 많거든요. 지금 뭐 손해보험사에서도 새로운 상품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뭐 생명사에서도 이제 뭐 장기요양보험 같은 것도 다시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음... 그만큼 그 얘기는 상품이 출시된다는 말은 그런 많은 니즈들을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간병자금이 굉장히 중요한 담보 중에 하나다 라는 음... 거를 이제 암시하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상품들이 나오다 보니 소비자님들의 문의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소비자님들이 정확히 모르고 가입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비자님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좀 모호한 음.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짚어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통틀어서 치매, 간병, 보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엄연히 치매, 보험, 그리고 간병, 보험, 간병인 지원, 담보라고 해서 세 가지로 크게 틀을 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는 분명히 다른 보험입니다. 음. 왜냐하면 은그 보험의 목적, 그러니까 담보하는 목적이 다르고요. 보장의 범위가 다르고요. 지급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어변이 다른 보험이죠. 물론 간병에 대한 자금이 나온다는 부분은 음. 동일할 수 있지만 확실히 보장 범위 차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어, 치매보험은 그 보험의 목적이 치매를 보장하는 것에 있고요. 음. 보장 범위가 치매를 보장하는 거죠. 그리고 지급 기준에 있어서는 어, 정신의학과나 아니면 신경과의 전문의를 통해서 진단을 받은 경우 CDR 척도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을 치매보험이라고 부릅니다 CDR 음. 예, 척도 1점이 경도 치매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CDR 척도 2점이 중등도 치매 그리고 CDR 척도 3점이 중증 치매라고 하는데 대개 치매보험이 이 중증 치매에 포커스를 두고 생활간병 자금이나 진단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이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 상품들이 줄을 이뤘다 보니까 사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음. 치매보험 가입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좀 트렌드가 경증 치매로 많이 이제 네네.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중증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특히 이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하는 마케팅을 하는데요. 중증 생활 간병비 월 100만원씩을 종신토록 지급을 한다라는 부분이 마케팅의 포인트였어요. 음. 진단금 보다도. 그래서, 아, 이거를 내가 매달 100만원씩 진짜 2, 3년만 받아도 굉장한 많은 보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때 시대에는 좀 나이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중증 치매로 갈 확률이 높았던 거죠 음. 근데 지금은 경도 치매가 오히려 기간이 훨씬 길어지고 있어요 음. 어 약도 개발이 되고 있고 다양한 놀이치료라든지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수반이 되면서 경증 단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무르는 거죠 음. 그러면 은 내가 치매보험을 가입은 해놨는데 중증에 이르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특약으로 경도 치매나 중등도 치매 진단금을 구성하거나 을 또 어, 때로는 다른 회사, 그러니까 손해사 같은 경우에는 경도 치매 때나 중등도 치매 때 생활자금을 보장하는 보험까지도 음. 이제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간병비 보험 그리고 저희가 뭐 장기 요양 등급 보험이라고도 얘기하고 음. 장기 요양 보험 뭐 이름이 좀 다양한 아. 것 같아요. <웃음> 네, 네, LTC라고도 부르고요. 네. LTC라고 부르면 은 사실 설계사들 사이에서는 바로 통하고요. 음, 네.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장기 요양보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일단은 보상 범위 같은 경우에는 치매를 포함해서 노쇠나 아니면 질병 상해로 인한 행동장애. 그러니까 행동장애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고요. 지급 기준이 그런데 치매와 다릅니다. 이게 여러 가지 행동장애나 이런 것들을 보상하다 보니까 어 나라에서 지정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인장기요양제도 아시죠? 네. 예, 거기서 장기요양등급을 산정받으신 경우에 등급별로 차등해서 진단금이나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예, 장기요양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음. 그래서 치매보험보다는 보장범위가더 네. 넓은 거네요. 네, 보장범위가더 넓고 근데 현재로서는 보장범위가좀더 치매보다 넓은 대신에 보험료도 음. 더 많이 비싸요. 그리고 네 예, 심사 기능도 조금 더 까다롭고 음, 마지막으로 간병인 지원 보험 음, 간병인 지원 보험은 가장 보상 범위가 넓습니다 음. 어~ 상해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그 치료를 목적으로 음.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간병인을 고용하게 되었을 때 사람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지원해 주는 보험을 간병인 지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봅니다. 저희가 정액 보장하는 금전적으로 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실질적으로 현물 네 그래, 네. 형들. 사람이 직접 나가느냐 아니면 간병인을 내가 직접 고용을 하고 음. 보험사로부터 그 비용을 받느냐 그두 네.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액과 실물로 실물. 나눠서 네. 구분할 수 있다 네. 그러면 소비자분들이 이 상품을 이제 정확하게 구분하면 치매보험, 장기요양보험, 간병인지원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음. 좀 크게 큰 틀에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세 가지 형태의 보험 중에 가장 고객님들이 우선해서 준비해야 되는 보험이 있다면 음.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보험은 확률을 기반으로 한 상품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보상받을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 보장 범위에 있어서 간병인 지원 담보가 가장 보장 범위가 넓죠. 음. 그렇단 말은 보상받을 확률이 가장 넓다는 라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간병인을 지원받는 담보를 먼저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장범위가 넓은 장기 요양 감병보험예 요걸 네. 먼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서도 여력이 남으시다면 치매보험을 가입하시면 되겠죠. 네 그럼 우선순위는 간병인 지원보험 그다음에 장기 요양보험 그다음에 치매보험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될것 같아요. 네세 가지 보험 안에 각 보험들을 음.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서 음. 또한번 비교해 주시는 게 소비자님들한테 굉장히 음... 될것 있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우선순위 1 순위에 있는 간병인 지원 보. 네. 한번 정리를 한번 해 주신다면. 어, 일단은 메리츠 제가 선두 주자고요. 네. 그리고 어, DB 손해보험과 KB 손해보험이 가세를 했어요. 네. 그리고 올 초에 이제 NH 손해사와 그리고 현대해상에서 간병인 네. 지원을 잇따라 출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번 달부터는 이제 하나 손해보험. 어. 하나 손해보험도 가세를 했고. 음. 네. 삼성화재에서 아까 이제 사람이 직접 나오는 건 아니고 네. 내가 지원 어, 간병인을 직접 고용을 했을 때 비용을 지불하는 음. 네, 형태로 해서 삼성화재에서도 과세를 했어요. 음. 그리고 아, 최근에 어, 생명사에서 최초로 간병인 음. 지원을 출시하는 회사가 있는데 음. 어, LH 생명이에요. 농협 네. 생명. 어, 그러니까 손모사에도 있고 생명사에도 있는 거죠. 네. 이제는 그리고 하나 생명사가 또 잇따라 또 나왔는데. 하나 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화재처럼 네. 음, 간병인의 고용을 내가 직접 하고, 비용을 음. 지불하는 형태로 해서, 이번에 출시가 되었죠. 저는 음. 이달에 음. 새롭게, 네. 간병인 지원보험을 출시한, NH농협생명. 네, 네. 생보사에선 유일해요. 네네, 생보사에선 음. 유일합니다. 네. NH농협생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좀 한도를 120일 한도로 좀 낮췄어요. 음. 실제적으로 입원하는 일수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라라고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것 같고, 네. 120일 한도기 때문에 180일 한도짜리보다는 확실히 보험은 좀 저렴합니다. 음, 음. 그리고 이제 연계담보로 해서 수술비나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탑재하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안가입할 때 진행할 때는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아마 농협생명의 이제 원수사 설계사님들께서는 그런 거를 마케팅으로 해서 포커스를 네. 잡아서 판매를 하실 것 같은데, 네. 그 저는 지켜봐야 될 필요 가 있을 것 같아요. 농협 생명 상품 같은, 예, 예. 같은 경우에요. 그러니까 농협이 뭐 손해보험사도 그렇지만 생명보험사도 굉장히 보수적인 회사 중에 하나예요 보수적이다 보니까 아직 손해를 예측하기 어려운 담보에 음. 대해서는 음. 뭐 저렴하게 좀 내려, 내려놨다라고 보여질 수 있겠지만 음. 사실 타 회사의 간병인지원험과 비교하기에는 음. 보장기간 60일 차이는 크거든요. 아, 큽니다. 네, 왜냐하면 60일은 두 달이잖아요. 네, 두 달이. 그러면은 거의 장기 요양을 만약에 하시거나 보장을 받으실 경우에는 음. 거의 한 600에서 한800 정도 사이가 음.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좀 음. 눈여겨보자, 어, 지켜보자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살펴볼 회사는 하나손해보험. 네, 네 하나손해보험도 이번 달에 출시가 된 거죠? 어, 4월에 출시는 4월이 4월. 됐어요. 음. 근데 본격적인 마케팅은 이제 5월부터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하나손해보험은 그러면 뭐 특장점은 좀 있을까요?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요. 타사에 비해서, 비해서. 아, 대비 보장 은 같은데. 네, 보장은 같아요. 보장은 음. 어 현대상이나 뭐 에너지손보나 음. DB나 아니면 KB랑 보장은 같아요. 음. 그리고 심지어 최저 보험료도 비싸요. 음. 3만 원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만원 채우려면은, 어, 55세 기준으로 하면은 3만원이 넘어가지만, 그 이하의 연령대에서는 다른 담보를 탑재를 같이 해야 돼요. 음음. 그렇기 때문에, 예, 효율성에서좀 떨어진다고 볼수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 하나 손해보험 그러면, 어,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렵다. 네. 네. 손해보험사의 메이저라고 불리는 현대해상. 네. 네 현대해상도 사실은 이간병인 지원보험에 대해서는 늦깎이잖아요. 네, 늦깎입니다. 네. 여기는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음. 모든 종합보험에 간병인 지원의 담보를 음. 넣거나 운전자 보험에도 탑퇴를할 수가 있는데 음.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어, 탑재를 할수 있는 상품이 따로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상품에 탑재가 가능하다는 그런 단점이 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은 간병보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네. 그 탑재할 수 있는 상품이 물론 간병보험이지만 일반 심사와 뭐 유병자 심사를 따로 보기는 하나 어쨌든 보험 자체가 간편 보험에 해당이 돼서 보험료가 또 높습니다 음. 그래서 한 60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가장 모든 회사 전사를 통틀어서 가장 보험료가 높아요 음, 음. 그럼 역시 현대도 네, 네. 네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네,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네. 최근에 어. 조금 그래도 많이 이슈가 됐던 농협 손해보험. 네, 네, 네. 음. 농협 손해보험. 농협 손해보험은 어떤 포인트들이 좀 음, 있을까? 요 농협 손해보험은 일단은 뭐 태아 때부터 가입할 수 있다는 부분은 조금 괜찮은 것 같고요. 음. 그런데 이제 단점이 90세가 만기가 끝이에요. 음, 음. 타사 같은 경우에는 100세까지 만기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음. NH 손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0세까지만 보장을 할수 있는 걸로 가입이 가능해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단점이 좀 있어서 갱신형인데도 네, 갱신, 갱신, 갱신, 갱신, 갱신 만료시점이 갱신 90세 n h 농협도 사실 이달에 네. 추천드리기는 조금 간병인 지원 하나만 가입하시는 걸로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음, 네. 음.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3사가 남았습니다. 네네네. 전통 강자 3사. 그중에서 네. 이제 DB 손해보험. 네, DB 손해보험.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고 연령층에서 조금 보험료가 조금 타사이 비해서 조금 낮아요. 음... 어, 낮아요. 근데 단, 뭐가 있냐면은, 어, 61세 이상부터는 가입하실 때, 어, 간편 보험으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아 병력이 있든 없든 네네네 무조건 간편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어,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간편으로 안 하고 네. 그러니까 건강체심사를 그냥 볼 수가 있거든요 일반 제로. 음.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예그 네, 음. 부분 좀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하지만 나는 좀 보험 보 보험료적으로 가성비를 좀 따지고 싶다라고 음. 하시는 분들은 디비로 가셔도 비교해볼 뭐, 만한 네이긴 하다. 네네. 네. 음. 그러면 두 번째 이제 KB. 네 KB. 음. KB가 가장 가입할 수 있는 연령대가 가장 높아요 음... 보통은 70세나 75세까지만 가입을 받아주는데 네. KB 같은 경우에는 80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연령층들은 내가 간병인 지원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KB로 가셔도 음... 무방하실 것 같아요 사실 KB 같은 경우에는 고연령층 손해율 관리를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른 뭐그 유병보험도 그렇지만 성인건강보험에서도 고연령층 관련된 담보들이 타사보다 조금 저렴한 음. 분들도 있,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KB, 이국민은행 계열로 넘어가면서도 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나이 많은 고연령층들에 대한 한도를 많이 좀 열어봤다. 네. 이런 장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KB 같은 경우에도 75세가 넘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음, 대해서는... 고려해볼 수 네, 있다. 있다. 있다. 음, 음. 음.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대국인 네, 지원 담보의 절대강자 네 아직까지는 후발주자들이 뭐 이렇다 할 만하게 메리트를 쫓아오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어~ 통합 간호 서비스와 공동 간병인 부분에 있어서 음. 어~ 공동 간병인 부분은 실비를 지원을 하고 음. 통합 서비스는 내 일당의 두 배를 받는다는 점이 부분이 음. 타사와 보장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기 음. 때문에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뭐냐면 협력사가 많아요. 음. 협력사가 네군데이기 때문에 지원이 굉장히 빨리 빨리 음. 이루어집니다. 나 어, 왔는데 내 간병인과 좀 마음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럼 교체 요청을 해도 굉장히 빨리 빨리 교체가 또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간병인 지원은 메리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간병인 지원담보가 많은 만큼은 아직까지는 메리치지 않을까? 네. 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메리츠를 기준으로 보시고요그 다음에 뭐 연령이 많으시다라고 하면 KB, 그리고 내가 좀 가격적인 부분에 좀 예민하다 그러면 DB를 비교해 보시는 선에서 음. 충분히 설명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달의 추천은 어쨌든 메리츠 메인에 DB DBKB, 네, 역시나 어, 강좌 셋을 네. 비교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네, 비교하고 주목할 점은 이제 농협생명인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죠. 그런데 이제 간병인 지원담보에서는 어쨌든 어, 누가 가입하는 게 좋으냐? 라는 음. 논쟁은 남아있는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아, 아예 어린 애들도 가입하는 게 좋다라고 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아니다, 그냥 뭐 60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가입하는 음. 게 좋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전문가의 생각으로는 언제 가입하는 게 제일 좋나요? 뭐, 젊은 연령층에서는 간병인지 전담은 필요 없다. 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나 필요하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만 가입하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영상도 좀 봤어요 음. 그리고 실제적으로 3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너무 너무 돈이 많이 오를 건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겠냐고 음.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은 저는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에 연령을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령은 반드시 가입하시라 어떤 연령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기 것보다는 음. 과연 간병을 내가 누군가가 나를 케어해 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상황이 될지 안 될지를 먼저 가늠하시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음, 음. 네, 물론 갱신형이고 보험료가 걱정이 좀 되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일주일 정도만 입원해서 간병인을 지원을 받더라도 그 비용이 100만 원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보통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했을 때 대개는 일주일이나 열흘 이상 입원하는 경우도 많고 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장염이라든지 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열감기라든지 이렇게 입원했을 때 대부분 열을 해서 열을 열흘 뭐 열을 이상도 입원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그렇게 보상도 많이 진행을 해서 아이들은 입원일당도 가입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 요즘 부모님들이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음. 어린아이들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음, 음.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우리 아이에게 간병인 지원담보 탑재를 한번 음, 생각해 음. 보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음. 무조건 이 사람은 가입하세요, 아니오가 아니라 그 개개인의 상황과 케이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어, 그게 정답일 것 같네요. 네. 연령과 뭐 성별과 이런 음. 기준이 아니라 내 지금 처한 상황에 따라서 가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를 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로 들어가서 음. 이제 최근에 가장 핫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 네. 다시 대두되고 있는 네. 이 LTC보험이라는 네. 네, 장기요양보험 요거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아 어, 일단은 장기요양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제도에서 요양등급을 산정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보상 진행도 해보고 장기 요양 등급 산정하는 부분에서 또 많이 도움을 드리고 한 적이 많았는데 굉장히 등급 받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음, 음, 등급 받기가 어려워서 정말 누가 봐도 이분은 치매고 음, 이분은 다리도 잘못 쓰시고 하셔서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신 분도 계시고 음, 음, 또 의외로 또 수월하게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설계를 하면서도 이 과연 장기 요양 보험 음, 가입하는 것을 내가 추천드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약간 해의적이긴 해요. 일단은 가입해서 내 보, 내는 보험료도 비싸고요. 음. 이 보험료 대비해서 받을 확률이 좀 낮지 않나 음. 하는 생각 때문에 가성비 측면이나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는 거라서, 음. 어, 추천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제 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음. 음. 이거 좀 역풍 맞으실 수도 있겠어요. 공격하십시오. <웃음> 제 솔직한 진영이기 때문에. 아, 이 상품의 비싸요. 구조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사실 이게 비싸요, 그렇죠? 비싸요. 네. 비싸요. 다른 지금 저희가 오늘 소개드린 세 가지 보험 중에서 가장 비싼 것 같아요. 비싸요. 네.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어, 이런 것도 필요하고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좋겠지만 네.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보험은 이번 달에 사실 추천드리기는? 네, 이번 달에 특히 추천드릴 만한 상품이 또 없고요. 음. 어, 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시오라고 제가 추천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네, 그래도. 그래도 나는 장기요양보험을 꼭 들고 싶다라고 음...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굳이 내가 그러면은, 이제, 가입하시겠다고 하시는 분께 추천드리는 거는. 이달의 추천상 한번 보면. 네. 어 지금 메리츠 화재에서 이번에 간병보험을 하나 출시를 했습니다. 음. 출시를 했는데 지금 기존에 있던 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1 등급에서 4 등급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고 음. 대부분 그 다빈 면제 기준이 4 등급이나 3 등급에 있어요. 네. 그런데 메리츠 화재에서 이번에 이제 간병보험 출시한 거에는 장기요양 등급 5 등급까지도. 음. 네. 보상을 해드리고 있고 네. 특히 여기에 재가간병 그러니까 시설간병이나 방문간병을 지원하는 특약이 있어요 어. 그것까지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5등급만 받아도 납입면제를 받습니다 음. 예. 그래서 나는 굳이 간병보험을 지금은 어, 간병인 지원이 힘들어서 이거를 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메리츠로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메리츠가 이제 간병인 지원보험이 잘 팔리니까 어, 공격적으로 네. 뭐 상품을 만든 것 같은데. 전문가님의 네. 결론은 좀 고려는 해보셔야 될 부분이니까. 실효성에 네, 대해서는. 네, 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요양 등급에 대한 산정을 받기가 네. 좀 어렵다 보니까. 음. 요건 실효성을 따져보시고. 단, 어, 내가 네, 간병이 도담보 가입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고지나 이런 부분들 좀더 음. 유한, 인수가 유한. 음. 이 LTC 보험 관련해서는. 네. 굳이 하시겠다면 메리츠를 네. 어, 메리 기준으로 비교를 추천드립니다. 좀. 추천드립니다. 네, 네네.